추천주 결과부터 간단히 볼게요. 한농화성 최근에 약배열 돌파 초입자리에서 추천드렸고 단기 50%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1봉은 여기서 월봉상 14,000원 돌파자리가 있었고 눌림추천 줬는데 눌림추천은 체결 안되고 돌파 기준으로만 바로 쭉올라갔고요 이전에 이때 역배열 돌파 확인하고 튄거 그냥 보내주고 뒤에 눌림매수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눌림매수 체결된 다음에 빠졌다가 올라갔습니다. 중장기로 추천드렸던 거니까 뭐 이정도 파동은 버티고 수익을 쉽게 낼 수가 있었던 거고요. 추매를 했어도 되는 거고 뭐 손절했다가 재매수 했어도 되는 거고 중장기로 드렸던 종목 다음 카나리아 바이오 역시 동일하게 월봉상 역별 끊고 올라오는 무릎자리에서 추천드리면서 기법상 2 5 0 0 0원까지갈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초과 도달했고 요 일정 내에서 단기 재료 소멸 나온 걸로 볼 수도 있고 또 카나리아 바이오엠 관계사가 감사보고서 미제출 한정 의견 가능성으로 커플링 하락이 나온 거라고 또 이슈가 돌고 있고요 시간 외로는 또 반등이 나와줬죠. 낙폭과대 반등, 기술적 반등으로 추정되고 있고. 뒤에 또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AD 테크놀로지. 역시 역배열 끊고, 어, 추천 당시에는 역배열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역배열 돌파 전에 미리 매수도 가능하다. N 반등. 이렇게 올라갔다가 눌러주고, 장기 입에서 반등 나오는 거. 노려보자고 말씀드렸고 하루만에 18% 급등 나오고 이후 추세 유지하면서 3일만에 30% 반등 나왔습니다. 여기 정고점 2차 목표가 26% 목표가 드렸고 도달한 후에 지금 살짝 밀리고 있고요. 여기도 역별 돌파한 다음에 천천히 우상향하면서 추가 급등 나왔던 터점 여기 복습하시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 이때 눌림 매수 추천드렸는데 놓쳤고 체결이 안되고 바로 급하게 올라갔죠 이유는 역배열 끊고 올라오는 자리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에서 재추천드리고 하루만에 어, 이틀만에 24% 이후에 또 역배열 끊고 올라오는 자리에서 바로 상한가 나왔고요 어, 지금도 고점에서 추세 유지가 되고 있죠 다음 셀바스 AI 1월 추천 주고 1월에 역시 역별 끊고 올라오는 박스 돌파 타점 자리에서 추천 하루 만에 21% 이후에 추세 쭉 타면서 370% 정도 올라갔고요 자 최근까지도 고점에서 박스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요때처럼 박스가 유지가 되고 있었고 제가 계속 관심을 가져라 박스 돌파 크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여기 밑에 이탈하면 당연히 칼손절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랑 같은 타점이죠 여기도 만약 에 만약에 이탈을 했다면 정리를 했어야 되는거고 같은 타점 노란색 돌파하면서 오늘 18% 급등 나와줬고 다음 에코 프로 에코 프로도 역별 끊고 올라오는 타점에서 재추천드렸고 현재까지도 큰 추세 이탈이 없습니다 이때 좀 크게 내부자 거래에 관련해서 하한가까지도 나올 수 있는 이슈였는데 추세 지키고 종가상 11선 지키고 반등 나온 상태 지금도 1 1선 위에 있고요 기존 추천주였죠 이것도 역별 끊고 올라왔던 타점 복습하시고 정고돌파 타점 복습하시고 과거에도 역별 끊고 올라왔던 타점 작년 1월 26일 내부자거래 혐의 하한가는 기회다 6만원 추천드렸고 다만 이번에도 같은 내용인데 지금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위치 자체가 다르죠. 어, 이때는 추세 하단에서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자리, 손절을 짧게 잡고 가능했던 자리고, 지금은 뭐 우주 끝까지, 머리 우주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기회라고 추천하기에는 너무 고점이다. 광기에 잡혀있는 고점이기 때문에 어, 같은 내용이지만 이번엔 뒤에다 강력하게 추천드리진 못했습니다 아무튼 요 추세 지켜준다면 계속 상승이 유지가 되는거고 이탈함 그때부터는 하락시 분함에도 하면서 큰 조정을 경계를 해야 되겠죠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가 최근에 11선 추세 이탈하고 역별로 갇혀 있는 중이었고 코스모 신소재가 역대 신고가를 찍어주면서 코스모 화학도 21선 회복 전고 돌파 회복해주면서 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이렇게 추세가 꺾일 때 분할매도 시작하는 거예요. 얘도 역별 끊고 역별 끊고 올라온 자리에서 두번 추천 드렸고, 요때 기준으로 240% 이상 올라갔죠. 다음 뉴로메카, 뉴로메카도 주요하게 역별 끊고 올라갔던 타점 복습하시고, 추천은 1월에 얘도 추세 타면서 올라갔고 다음 이지 이지 월봉 얘도 역별 끊고 올라갔던 타점 최근에 동일한 타점이 있었고 여기서 추천드렸습니다 이때부터 추천 계속 박수로 드렸고 고점 자리에서도 1차 매수 가능하다 그러니까 AB 택해가지고 매수하시면 되는거예요 11,500원까지 간다고 말씀드렸고 초과도달 나왔고요. 최근은 회색 고점 박스 유지해주다가 상승 다음 우수 AMS 월봉 역별 돌파 직전 양봉 연속 3개 적삼병 자리에서 추천드렸습니다. 이렇게 바닥에서 박스가 유지되고 있었고 돌파를 시도해주는 자리 결국 돌파하면서 25%에서 40% 수익권이 나오셨고요. 경영권 분쟁 호재도 알려드렸습니다. 이건는 1봉이고 박스 노란색깔 주황색깔에서 계속 반복추천을 드렸습니다. 3월 20일 종가에도 박스 돌파시도 121선 돌파 흐름이었기 때문에 재추천드렸고요. 기추는 기존 추천주 이때부터 추천드렸고 계속 반복추천이니까 기존 추천주를 재추천했다. 다음 에이프릴 바이오에도 반복해서 추천을 드렸던 약별 끊고 올라오는 약별 돌파 초입 무릎자리에서 반복 추천드리고 최대 80% 이후에 빠지고 박스 줄때 노란색에서 박스 하단 반복 매수 추천드렸고 박스 돌파할 때까지 홀딩하거나 샀다 팔았다 반복해도 된다 45% 수익권 나왔고 뒤에 빠질 때또 18,000원 19,000원대에서 눌림재 추천드렸습니다 얘도 AD 테크놀로지처럼 N 반등으로 이렇게 전고점 구간까지 한번 튀어줬고요 다음, SP 시스템스. 세 번의 역별 돌파 초입 자리가 있었고, 1월에 추천하고 흔들다가 전고점 부분까지 크게 상승 나와줬고요 로보티즈도 같은 섹터이기 때문에 유사하게 역별 끊는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전고 돌파. 역대 신고가 나와줬습니다. 무료 추천주였고요. 오늘도 역시 추천주들이 역별 돌파 초입자리에서 흔들면서 크게 가는 흐름을 많이 볼 수가 있었고 이 타점을 여러분들이 경험치를 쌓고 매수 타점 본인의 것으로 만들고 이후에 크게 먹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다음 3월 20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어떤 흐름이 나왔나 볼게요. 이원컴포텍, 시간의 상한가였고 투자사가 나스닥 상장 승인이 났다에 고가 17%, 종가 3%, 정석반짝 나왔고요. SCI 평가정보, 시간의 7% 상승이었고 지수 하락, 헤지 테마죠. 최근 아시아은행 중심의 투심이 악화가 되면서 헤지 테마로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고가 5% 종가 1% 반짝 다음 세아 메카닉스 5.5% 최근에 LG엔솔 관련 호재가 있었고 전기차 커플링 요때 어, 상승 이유가 계속 동일하게 부각이 되면서 박스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고가 10% 종가 부합으로 정석 반짝 다음 비덴트 최근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연속해서 반응이 좀 나아지고 있지만 계속 반짝하는 흐름이고 다물멀티, HPSP, 수성셀바시온, TKG애강 금관연주고, i t s e 금관연주. 광명전기 우리기술투자 EN플러스 KPS 모두다 찔끔 반짝 오늘도 대체적으로 반짝상승 정석 패턴이 많이 있었고 유일하게 상승 마감한 종목이 동전주인 수성셀바시온 감사 보고서 제출을 하고 올 사상 최대 매출 기대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동전주니까 뭐 호재가 떴다 하더라도 관심을 끄시는게 좋을 것같고요 다음 3월 21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탄소 배출 관련주. 오늘 장중에 알려드렸던 오후장에 알려드렸던 내용이 시 e 로 그대로 부각이 되면서 KC그룹주 한솔홈데코 그린케미칼이 반응이 나와줬네요. 카톡방에 오시면 이렇게 뉴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무료 추천주도 드리고 있는데 추천주에 대한 불신이 있다면 그냥 뉴스방으로 활용만 하셔도 됩니다 객관적인 뉴스만 보셔도 되니까 많이들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린케미칼 11월에 역별돌파 초입자리에서 추천하고 크게 상승 이후에 박스 보여줄 때 박스 돌파 자리에서 어제 추천하고 오늘 8% 정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시간으로는 2% 정도 상승 나왔고 여기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 박스 돌파 기대 자리 사점 복습 하시고요. KC 그린홀딩스 월봉 크게는 역배열 갇혀있고 바닥 전고 돌파 하면서 밑에서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지지였던 자리 3000후반대 회복이 중요하고 최근에 3000후반대에서 윗골이 좀 걸렸었네요. 여기도 기준이 되고요. 일봉은 여기 추세 이탈하고 장기입형 이탈하면서 급하게 죽었고 이유는 역별 끊고, 이렇게 역별 끊으면서 급등 나와주다가, 장기입형, 장기입평장기입평 부분에서 계속 저항이 걸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121선을 종가상 안착을 해주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어, 121선 안착한 자리에서 시간의 상한가로 3,800원까지 올라왔네요. 3,800원까지. 위에 481선, 아까 월봉상 말씀드렸던 3,000원 후반대 4,000원 정도 강력한 저항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전고점과 일치하는 자리고요. 종가상 4,000원 안착이 가장 중요하다. 4,000원 안착하면 과거에 매물이 좀 쌓여있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추세 전환을 더 강력하게 보여줄 것이고 실패한다면 큰 박스 작은 박스 이렇게 행보하는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종가상 4 0 0 0원 안착 중요하다. 다음 KC코트렐 얘도 월봉부터 여기서 박스 히탈하고 박스 아단 히탈하고 쌍봉 히탈 형태로 죽었고요 이유는 계속 역배열로 쭉 빠지다가 최근 역배열 돌파했네요. 이렇게 박스로 볼수 있고 박스 상단 부분까지 돌파 시도해주는 자리 일봉은 작년에 1년선 맞고 떨어졌고 최근은 121선 맞고 떨어졌고 다시 121선 재돌파 한착 시도하는 자리에서 시간에 6.9% 상승 2400원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2400원 전고점 여기까지 올라왔고 2470원 안착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전고점 여기를 안착해야 다음 241선 2000원 후반대까지 시도를 해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크게 박스로 보시면 됩니다 돌파 실패하면 박스 돌파 안착을 해준다면 또 위로 박스 업그레이드 다음 한솔 홈데코 시간의 3% 탄소 매출 관련주 얘는 요때 무료 추천드렸었죠 역배가 끊고 올라오는 타점에서 추천드리고 100% 이상 올라간 다음에 전고점 저항대에 맞고 떨어졌고요 여기서 박스, 박스 하단 이탈 하면서 이유는 역배열로 아직도 크게 역배열 갇혀있고요 1200원, 1000원 정도의 박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00원 한착을 하면 역배열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줄거고요 동시에 박스 돌파 타점과 일치를 하네요 자, 1봉 요때 추천 드렸었죠? 요때 추천. 박스 보여주면서 박스 돌파 그리고 장기 입형 돌파하는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이때도 재추천드렸고 정보 돌파하면서 크게 상승 이유는 고점 박스 보여주다가 1년 선이탈한 구간에서부터 크게 밀리며 역배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배열 형태로 정직하게 하락이 나왔네요. 계속 내려보면. 여기서도 또 정직하게 걸렸고요. 1년 선과 일치하는 자리에서 딱 맞고 떨어지고. 그래도 브레이크는 걸렸죠. 여기 저점 이탈 없이 박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박스로 현재 보시면 되고요. 박스 하단, 9 8 4히터라면 동전주 되는거니까 1000원 히터라면 그때부터는 보유자분들 여기 위에서 크게 물렸다 하더라도 박사단 히탈라면 일부라도 반드시 손절해서 기회비용을 좀 살리는게 좋겠고 지금은 요렇게 역배열 크게 작게 역배열 갇혀있는 자리 시간으로 1000 110원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일단 어 내일 여기 돌파 시도를 하겠네요 역배열 종가상 안착을 해줘야되고 그 위로 121선 저항대 또전고점 1200원 그 다음 전고 1250원 여기가 1년선이랑 또 일치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 그 위로는 윗꼬리1345 일단, 이큰 박스 대응하시면 됩니다. 바닥을 한 번, 두 번, 그리고 밑에까지 내려오진 않았지만, 고점을 높이면서, 3중바닥 형태로, 아예 여기까지 크게 박스로 보면서, 3중바닥 형태로, 이제 올라갈 수 있을지, 변곡점이죠. 여기 끊으면, 요정도까지 박스 상단까지 다시 올라가줄 수 있는 자리 종가상 1250원을 한착해야지 확실하게 주세 전환할 수 있고 지금은 큰 박스 구간이다 다음 그린케미칼 2%대 상승 월봉은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에서 여기서 추천드렸었죠 추천드리고 크게 올라갔다가 빠지고 또 반등주는 자리에서 재추천 나왔고요 과거에도 요런 자리에서 추천드린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눌림추천 M패턴 노린거죠 오르고 빠지고 M패턴 반등 AD테크놀로지 타점과 동일합니다 AD테크놀로지 아까 앞에 봤죠? 이렇게 오르고 빠지고 반등 기대로 추천을 드렸고 결국 m 패턴 나와줬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패턴을 보시면 손절 짧게 잡고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역별 끊는 구간에서 여기서 추천하고 밑에 이제 마이너스 10% 정도 손절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장기입형을 확실하게 이탈하게 되면 정리를 하는거고 지키면 홀딩 최근에도 장기입형 480위선 살짝 이탈한 구간은 있었지만 군사치에서 반등이 나와주면서 박스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박스 돌파했을 때 어저께 주차 안드렸고 하루만에 8.5% 상승 나와줬구요 요게 박스 내에서 매물 소화고 이것도 매물 수화로 보시면 됩니다 크게 이렇게 박스로 보고 대응하시면 되고 여기까지 빠지는 건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빠지고 반등 나올 때 노려볼 수 있고요 만약에 안 빠지고 이제 올라가면 이 박스 상당히 새로운 지지가 되는 겁니다 11,000원 11,000원이 저항대 캔들 몸통 기준, 기준으로 기준저항대고 안착을 하게 되면 기존의 저항이었던 자리는 지지로 바뀐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무작정 여기까지 기다리다가 안 내려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이제 추세 전환을 하는 자리가 보인다면 지지를 여기를 1차 지지, 여기 최종 2차 지지로 잡고 대응하시면 돼요. 중간 박스 중간 값으로 여기 2차 지지 잡고 여기를 3차 지지로 바꾸셔도 되고요. 다음 세경 하이테크 상한가. 스마트폰 부품 관련 주고 삼자배정 유중결정으로 급등 어, 이거는 유중 중에 유일한 호재죠 제삼자 남이 회사에 투자를 해주는 거니까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 늘 반짝 상승이 잦은 편이고요 월봉은 역별 살짝 끄는 자리 15,000원 11,500원 정도의 박스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 121선 살짝 안착했다가 밀렸고 다시 살짝 안착한 자리에서 박스 주다가 이탈 밑에서 또 박스 만들었다가 시간으로 15,000원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15,000원까지 14,300원 121선 종가상 안착하는게 중요하고요 어, 저항대는 당연히 여기 박스 다음 정고점 16,000원 종가상 16,000원 안착을 해야 확실하게 추세를 돌릴 수가 있고 아마 당분간은 요렇게 박스 큰 박스 내에서 왔다갔다 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크게 빠지니까 대응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16,000원 안착하면 무난하게 여기까지 481선까지 돌파 시도해줄 수 있고요. 16,000원 종가상 안착이 가장 중요하다. 다음 에스코넥 상한가 사우디 투자받아가지고 연속 상한가 나왔죠. 월봉은 크게는 종가상 안차을 못했고 이전처럼 윗꼬리로 이렇게 올라와줬고요 윗꼬리 기준으로는 요렇게 딱군사치에서 맞고 떨어졌고 그 전에 요렇게 또 역배열 끊고 여기서 잡았으면 바로 수익이 나왔네요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 늘상 우리가 추천하는 타점인데, 에스코넥은 추천하지는 못했구요. 타점 복습하시고. 최근 241선 정직하게 세번 저항받았고, 네번째 안착을 하고, 그 다음날부터 쭉쭉쭉, 그게 올라갔네요. 이렇게, 박스, 박스 매매 자리였고, 요런 거는, 하단에서 매수하고 여기서 뭐 전략매도하던가 또다시 하단에서 매수하고 여기서 전략매도하던가 아니면 박스 돌파할 때까지 계속 홀딩을 하면 되는거죠. 이거는 추천주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나는게 있어야 돼요. 에이프릴바이오죠. 뭐 요구간 여기서 박스가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노란색에서 매수하고 요 상단에서 매도하던가 아니면 박스 돌파까지 쭉 홀딩이 가능했다 45% 제대 수익권 나와줬고 얘도 동일하게 이런 자리에서 잡아놓고 박스 돌파할 때까지 홀딩을 했으면 운 좋게 점상까지 나오면서 매도할 틈도 없이 쭉쭉쭉 크게 올라갔던 보너스 종목이었네요 지금은 4일 연속 상승이고 고점에서 반짝하고 또 시간 안에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무리하게 추격하지 마시고 보유자분들은 하락할 때마다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을 잘 챙기시고 신규 매수는 좀 관심을 끄는게 좋을 것 같아요 단기에 130%나 상승이 나왔습니다 요즘 막또 차전지 또 보수로 100% 이상 연속 상승이 나오는게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단계에 크게 올랐던 종목은 늘 당연한 급락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쭉 크게 올랐다가 가짜 반등 주면서 빠르게 제자리까지 빠지는 종목 너무 흔하죠? 다음 카나리아 바이오 8.3% 관계사인 회 세종 메디칼 6.6% 장중에 하한가 나왔다가 기술적 반등 추정이고요 하락 이후로는 카나리아 바이오 엠이 감사의견 한정 가능성으로 장위시장에서 하한가가 나오면서 커플링으로 하락이 나왔다 볼수 있겠고 일정 재료 소멸 구간이기도 했죠. 최근 추천주였고 단기에 100%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크게 하락이 나올 수 있었던 자리였고요자 월봉 어때 역배열 어, 돌파 하는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요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빵! 크게 올라줬습니다. 100% 상승이 나왔고 60% 기대수익 드렸는데 100%까지 어 초과 상승이 나왔고요 여기서 박스 박스 보여주다가 돌파했죠 돌파하고 여기 박스 돌파할 때 추천드렸고 밀렸죠 밀리고 빠졌을 때 그때 더 간다 어, 이게 끝이 아니다 더 간다 차트를 크게 보면 여전히 어, 박스권 박스 상단에 위치해 있고 여기가 머리 꼭대기고 여기는 지금 무릎 자리죠 여기가 발이고 발 무릎 어, 여전히 무릎 자리였기 때문에 더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어깨 자리에서 밀리고 있고요 이제 어깨 머리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 딱 정석 흐름 내에서 수익을 볼 수가 있었고 요 추세 요 추세가 이탈되고 또 최근 수평 지지도 이탈을 하면서 하한가가 나왔습니다 시간의 8% 기술적 반등으로 23,300원까지 올랐왔고요 23,300원 요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단기 평을 넣어 볼게요. 오늘 5일선, 11선 동시 이탈, 11선 지키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11선이 주요한 1차 지지가 됐죠. 장중 이탈, 그 다음에 15일선 수평 지지랑 일치하는 자리 동시 이탈, 21선도 이탈. 이렇게 이탈하는 구간, 구간마다 분할 매도하면서, 어,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거고 일단 21선 오늘 시간의 상승가격이 21선이랑 딱 일치를 하네요 요 가격 위에서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되는거고 실패하면 61선 17000원까지도 빠르게 빠지는거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파동이 커요 크게 빠지고 크게 오르고 아직 감사 보고서 제출하기 전이고요 영업이익은 최근에 적자 재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재무가 좋지 않은 종목들 감사보고서 제출하기 전까지는 좀쫄아있을 필요가 있다 다음 세종 메디칼 6.6% 카나리아 바이오 2대 주주로 커플링 종목이고요 과거에 약배가 끊고 역배가 끊고 크게 올라갔던 타점 그리고 역배가 끊고 올라갔던 타점 복습하시고 최근은 신저가 52주 신저가까지 빠지다가 역배가 끊는 자리에서 한번 튀어줬고요 기존에 지지였던 자리 3500원 정도 이게 다시 저항으로 바뀌는거죠 이 자리에서 또 그대로 정직하게 저항이 걸렸고요 에도 카나리아 이요처럼 파동이 큽니다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고 최근에도 바닥권에서 40% 정도 올라갔다가 신저가 52주 신저가 찍어줬고 당연히 2,3,4,5 이탈하면 정리하시는게 좋겠고 역시 동일하게 21선 회복이 중요합니다 21선 단기평 21선이 2950원 정도 하고 시간으로는 2740원까지 올랐고요. 일단 만약에 카나리아 바이오가 크게 회복을 해준다 하더라도 세종 메디칼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좀 약할 수가 있어요. 현재 관계사인 종목이 두 개가 더 있죠. 한국 카마랑 에드바이오테, 요두 종목은, 뭐, 하락도 커플링이 별로 없었고, 상승도 뭐 그렇게 크진 않았고요. 이렇게 왜 커플링인지 참고하시고. 커플링 종목은 다 암기해 두시는 게 당연히 좋아요. 세종 메디카를 들고 있는데, 왜 하락하는지 오늘 몰랐던 분들이 있겠죠. 카나리아 바이오 커플링으로 하락이 나왔다 이걸 알고 있으면 빠르게, 기민하게 대처가 가능한 것이고 몰랐다면 머리에 물음표만 뜨면서 어? 왜 하락하지? 하락 이유 찾느라고 대응하기 못하는 거죠 대응하지 못하고 그냥 이유나 찾아다니는 시간 허비를 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가 있으니까 관계사는 커플링 종목은 늘 암기를 해두고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다음 미래 나노텍 6.5% 리튬 관련 주고 최근 전기차용 부품사업 본격화 전망 이슈 있었고요 월봉은 이렇게 약배를 끊고 박스 보여주다가 빵 올라간 다음에 또 고점 박스 돌파하고 우상향 추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리튬 관련주들이 대개 다 이렇게 미친듯이 크게 올라갔죠. 최근에도 일봉상 역별 끊고 거래량 터지면서 121선 회복해주고 박스 정보 돌파하고 또 계속 추세를 보여주다가 이탈이 나오고 또 반등이 한번 나오는 중기존의 추세저항이었던 자리에서 맞고 떨어졌고 시간의 상승으로 또다시 회복을 해줬습니다. 26,700원까지 올라왔고요 여기를 다시 회복해주는게 중요하고 전고점요 위에서 계속 놀아줘야 전고 돌파 지도를 하겠죠. 실패하면 이렇게 박스, 그리고, 현재는 요렇게 약별로 갇혀있는데, 일단 안착을 하게 되면 흐름을 다시 돌립니다. 여기 위로 올라서면, 요렇게 박스, 당분간 유지가 될수 있겠죠. 크게는 합쳐서 요렇게 박스를 보시면 되고, 그리고 추세는 다시 또, 새로 잡아야 되겠죠. 여기를 기준으로 다음 KTCS 6% 스타링크 협업 이슈 월봉은 역대를 끊고 정보 돌파하면서 역대 신고가 자리고요 자, 최근 고점 박스 셀바스 AI 제가 추천했던 이유랑 똑같은 거죠. 고점에서 박스가 유지가 되고 있다 요 구간에서 매수하고 박스 돌파까지 기다리면 급등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요 박스 하단 이탈하게 되면 크게 하락하니까 하락시에는 가만히 들고 있지 말고 짧게 손절 잘해주시고요 올라가면 크게 이렇게 급등을 노려볼 수가 있는거죠 셀바스 AI도 잠깐 복습할게요 요런 자리들입니다. 여기서 박스 확인됐으니까 여기 박스 하단 이탈하면 짧게 손절해주시고요. 이탈하면 손절 네. 돌파하면 크게 먹을 수가 있다 이거죠. 이게 최근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제가 이날 관심을 가지고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여기 이탈하면 정리하는 거고 18% 급등 나와줬죠 18% 급등 내에서 수익을 볼 수가 있었고 계속 동일하게 박스 매매하시면 됩니다 상승했던 이유는 셀바스 엘스케어가 상한가를 가면서 커플링이 나왔던 거고 셀바스 엘스케어 역시 고점에서 요 박스가 유지가 되고 있었고 약별 돌파 초입자리에서 다음날 바로 상한가 나와줬네요 이렇게 고점에서 박스가 나올 때는 역시 매수가 가능하다 다만 손절만 짧게 잘해주자 이게 이탈하게 되면 크게 빠져요 밑에 장기편까지 크게 빠집니다 그래서 손절만 잘할 자신이 있다면 이런 고점에서도 지지가 명확하게 있을 경우 진입은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최근에 추천을 드렸던 거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고점에서 역배열 돌파할 때추천드렸고쭉 올라갔습니다. 다시 KTCS로 와서 자 박스 돌파 박스 매매 자리 타점 복습하시고 지금은 역배열 끊고 살짝 끊는 자리에서 시간으로 4,655원까지 올라왔고요. 현재는 또 요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죠 자, 안착하면 전 고점 향해 갈거고 실패하면 계속 박스 동일하게 박스 하단 이탈하면 이탈하면 정리해주셔야 되고요 요게 약간 헤드셜드도좀 조심해야 되는 자리죠 요게 만약에 이탈이 나온다 무조건 이탈한다는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 이탈하게 되면 헤드 앤 숄더 흐름으로 그게또 3000원 초반까지 맞을 수 있는 자리니까 이탈이 나오면 특히나 조심을 하시고요 다음 EN플러스 3.8% 감사보고서 제출했고 2차전지로 반복 추천했던 종목이죠 작년 9월에 박스 자리에서 추천하고 크게 우상향 나와줬고 이후에 빠졌을때 또 박스 하단에서 추천 그리고 3000원 후반대에서 신규추매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이후에 급등 오늘 또 고점 경신을 해줬습니다 월봉은 약배열 끊고 박스 돌파해주고 급등 이후에 빠지고 또 눌러줄때 제추천 7,500원 안착을 해야 다음 정보점까지갈수 있는 거고 지금은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네요. 박스 업그레이드가 된 구간, 기존의 박스, 박스 업그레이드 추천 타점, 여기, 여기, 그리고 이 구간, 3,700원 반등 확인 구간, 역별 돌파 조입 자리 이렇게 역별 끊고 올라오던 자리가 있었죠. 기존 박스 상단 돌파하고 크게 흔들면서 올라가주고 있고요시간으로 3,000 아 6,300원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6,3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 지금은 이렇게 고점 박스로 볼 수가 있겠네요 캔들 몸통 기준으로는 이렇게 종가상 5일선 이탈 없이 아직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6700원 여기 안착하면 다음 정고점향에갈수 있고 실패하면 이 박스 이 박스 이탈하게 된다면 다시 장기평까지 빠지는거 경계하시고 지금은 단기평 5일선 11선 두개 주요하게 보시면 되겠네요. 하락종목 코원플레이 상장폐지 결정이죠 정리매매 구간이고 상패되기 직전에 마지막 불꽃 복습 중요합니다 이렇게 적자지속인 종목들 재무가 안좋은 종목들이 상패 직전에 꼭 한번 마지막 설거지를 합니다 이렇게 급등시키고 또 빼고 반등 살짝 줄때 상패가 많이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재무가 안좋은 종목들 바닥에서 급등 나온다고 해서 무리하게 비중 크게 따라가시면 매우 위험하다 제가 동전주 관리 종목들 바닥에서 이렇게 크게 올라갈 때 추천을 잘 하지 않는 이유기도 합니다